다음날 해야지 뭐 <웃음> 어? 뭐야? 제겁니다 어머! 야 미쳤나봐 나왜돈다 어디감? 속상하네 자 계속 돈 벌어봅시다 자, 오늘의 목표는 발을 전부 완벽하게 다 꾸미는 겁니다 290명은 너무 많지 않냐? 다못 받을 것 같은데 살짝 증가시켜서 230명으로 유지 보험가들한테도 이거 줘야 되는데 얘네가 이미 출장을 간 상태에서도 내가 이렇게 다시 보낼 수 있구나 8 80... 888원? 비싸다 하지만 그만큼 돈을 많이 벌수 있겠지? 75를 맞춰보자고? 자, 이렇게 출정 보내고 실제로 경영하면 잘할 것 같냐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웃음> 내가 영상 찍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 나 사장이야 이것도 경영이고 내가 번돈 그대로 다시 투자해서 지금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똑같애 봐봐 어, 스톱 뭐야 어 레벨업 어? 평균 0.43이 됐네요? 어? 퀘스트 오 예스 베베 이벤트 개최해서 200명의 희귀손님 서빙 그새 왔다 갔었어? 그 희귀손님 누군데 얼굴이라도 좀 보자 오직 1층만 자 이제 모든 애들을 다 오직 1층만으로 해야돼요 오직 모니카 말고 오직 1층만 얘네가 갑자기 2층으로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음식하러 미리미리 설정해놓자고 오예 250원 <웃음> 돈이 꽤 많이 쌓였네요? 또, 밤이 되면은, 그때 또 정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야, 주변 유동인구 봐라, 여기 진짜. 어, 나 지금 봤어, 성 있는 거. <웃음> 성 앞에 이렇게 있는 거구나. 아. 어. 야, 막 나중에 가게 부스러 용도고, 막 그러는 거아니야 2,590원. 와, 엄청나네요. 진짜 많이 벌었다. 어, 장식 10개. 잠시만. 이거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크롤통 무기통 여기 용병들 오는 곳이니까 무기 하나 두고 갑옷도 하나 따볼까? 또 뭐가 있나? 오! 화로! 아 천원이네! 비싸 비싸 방패 2.8은 뭐야? 아니 내가 빠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더니 아또 이런게 걸리네 다음날 해야지 뭐 <웃음> 어? 뭐야? 될겁니다 어머! 야 미쳤나봐 도둑이 통안을 훔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비를 고용하세요 야아와 저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근데 뭐 가져갔어? 맥주통을 가져갔구나 어.. 싼거 가져갔네? 다행이다 <웃음> 경비 아 이게 필수 이벤트구나 근데 고용하는데 얼마나 드는지가 뭐안 나오네 얘네는 대검을 들고 있는 애고 얘네는 단검을 들고 있는데 투구를 끼고 있는 좀 믿음직하게 생긴 사람이 약간 얘거든요 어, 생김새만 보면은 얘가 되게 노익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네 왜 이렇게 간사하게 생겼냐 이, 이 투구가 약간 도둑놈 투구랑 비슷하게 생겼어 믿음이 안닌가 랜돌씨 오케이 아돈 모으는대로 또 맥주통 넣고 리필해야겠네 씨 근데 걔는 어딨어 어? 이거! 완료됨 모험이 성공적 성공적 좋아 그러면은 이제 요리를 할수 있는건가? 문이 화단 뒤에 있어서 화단을 밟고 들어온다고? 어? 그러네 <웃음> 아니 문을 내 마음대로 들 수도 없는거야? 왜 길이 이렇게 나있어? 속상하네 아니 문을 무조건 여기를 뚫어놔야되게 생겼네 지금 보니까 아니 지금 알았어 문을 여기다 만들고 닫도 딸기와 치즈가 많이 생겼군요. 아, 맞다. 얘네 고용해야지. 아, 돈이 없는데. 다음에 고용하자. 일단 맥주통부터 빠르게. 와, 1원 모자라서 못 채우네, 이거. 속상하네. 그래도 그나마 싼거 가져가서 정말 다행이야. 채우는데도 얼마 안 들거든요. 나중에 에일 이런 거 가져갔으면, 와, 뒷목 잡고 쓰러졌습니다, 저. 여기에다가도 와인통, 에일통 넣고 풀로 채우고 일일손님 270명 나쁘지 않아, 적당해 지금 비어있는 테이블도 없잖아? 돈이 좀 남는데 지금이라도 고용을 좀 할까요? 뭐가 부족하지? 치즈가 계속 나가고 있네 조금씩 얘네를 고용하고 저기 계단도 있는데 2층 나중에 지을 수 있나요? 지금 증축중이에요 지금 돈을 모아야 돼서, 얘네, 이거부터 빨리 뭐 해야 되거든요?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이거 한 칸씩 덤기라고 아, 욕심부리지 마, 욕심부리지 마. 난 지금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여기에서 더 테이블 강제로 늘려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완료돼 성공적. 에이, 비용이 1800원이야. 코코넛 하나 가져오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웃음> 미쳤어요? 아 2층 중축을 지금 해야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되겠어 그리고 얘좀 보기 안좋으니까 얘는 뭐 이제 세무담당? 약간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뭘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어 훨씬 더괜찮아진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 지나다닐 수 있는거야? 내가 <웃음> 막아놓은것 같은데? 사육장도 아니고 문을 좀 개방된 문 없나? 이걸로 하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바를 이렇 하나 놓고 캬딱 맞네 벽지에 뭐바꿀냐고요 바꿀 수 있죠? 뭐 다른 걸로 바꿔줘? 뭘로 바꿔줄까? 어? 여기는 좀 사서니까 고풍스러운 걸로 헉, 너무 예쁜데 이거? 어 2층 고급지게 가자 야 이걸로 이걸로 쭉 가자 이거 괜찮은데? 다른 거는 다 너무 싸구려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거 봐 2층은 조금 고급스럽게 가자 기왕 이렇게 된거 바닥 재질도 다바고 바닥 재질 뭘로 할까요? 체크 무늬는 너무 싫어 아 싫어 아 근데 바닥은 나무가 제일 난데? 난 나무가 제일 나. 이렇 하고. 바텐더. 한명더 추가로 고용. 음료 따르는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이 친구가. 내려 가겠습니다. Hey, Sterling! Where is Sterling? Sterling, 위로 올라와. 그렇지, 올라왔다. 와, 너 놀고 먹고 하는 거야, 지금? 급여 47원이나 받으면서? 샹노무새 종업은두명 세... 붙여줄게요. 얘 좋다. 에이다랑. 내려 가자. 에이다, 낸시 이렇게 인거 맞지? 이렇게 하고 이제 테이블을 또 추가로 놔야죠 간단한 식탁으로 일단 물량전 치러 안돼! 여기 고급 식당으로 만들거야 약속했잖아 너 안된다고 2층은 고급으로 갈겁니다 여러분 일단 700원을 모읍시다 금방 모아요 오케이 무거운 식탁 아 멋진 식탁으로 가야돼 이거? 아, 너무 고급인데? 야, 여기 나중에 갈아엎어 나중에 바꿉시나 지금 얘네를 놀고먹게할 수가 없어서 아, 2층이 고급이니까 개인방으로 만들자고? 아, 되게 좋은 생각인데요 야, 룸 형식으로 오, 룸룸 좋다, 야 이건 그냥 독방인데? 너무 별론데? 어떻게 해야될까? 와, 그럼 이렇게 4칸을 써야돼? 너무..너무.. 너무, 너무 귀 부인 아닌가? 돈이 없어? 그럼 일시정지를 풀어 잠깐 얘네! 기다려봐 너네 2층.. 설정 안돼있지 2층 오직 2층만 그리고 얘도 오직 2층만 식탁 두 개를 못 붙이냐고? 와 좋은 생각인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님들? 짜증나네 왜 나보다 똑똑함 그니까 러 이거를 긴 식탁으로만 두자 이거잖아 마침 긴 식탁은 한 종류밖에 없네 단체 손님용 룸인거지 와딱 맞아! 진짜 미친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아 약간 커튼같은거 있으면 좋겠는데 커튼이.. 없나? 어 커튼. 오! 있어 있어! 잠깐만 커튼이 있는데 이거 창가에다가 두는거네? 아 입구를 좀 멋지게 꾸미고 싶은데 창문 하나 놓고 여기에다가 커튼을 하나 두고 아야이 의자부터 두자 일단 아나 속상해 이거 지금 얘네 놀고먹고 있는거 나이입구 못봐요 지금 디럭스 벤치 보명 램프로 가자 그리고 이거를 좀 당겨 와 진짜 딱이다 미쳤다 진짜 너무 예쁘다 입구를 왼쪽으로 여기로요? 안돼 안돼 안돼 기본입니다 이, 이 고급을 위해서면은 우리 종업원들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동선이 약간 이 입구가 안쪽으로 되어 있어야 왜냐면 여기도 안쪽으로 가면은 여기 왔다갔다 할때이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약간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지? 사람도 올라올 겁니다. 오 올라온다. 오 고급 손님. 계속 하나 더. 오, 오, 오. 고급 식당에서 시킬 수 있는 게 물밖에 없어요. <웃음> 얘네는 앉아서 뭐 주문하는 거야? 설마 기다리다가 이제 빡쳐가지고 가는 건가? 그거 안 되는데. 그러고 볼까? 여기도 식당을 만들어야 돼요 따로. 일단 맥주통부터 올리죠 할수 있는 거 해보자 오 다행이다 맥주 받네 근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받고 있어 불안해 오얘 진짜 그냥 갈거 같은데요? 오얘 불렀는데 왜얘 반응을 안해 고장났냐? 뭐지? 아 주문을 했는데 요리가 없어서 아... 이거 큰일났다 아 이러면은 그냥 요리사를 1,2층으로 일단 크... 이게 제안을 해두면 안 됐었는데 까놨다 까놨어 요리사 2층 모든 층 이걸 지금 지금 이렇게 바꾸면안 되는 거였네 바텐더들 다 모든 층으로 해놓고 구색을 다 갖출 때까지만 됐어 이러면은 애들이 어! 어! 어! 유리 내려간다 <웃음> 어떻게 해, 화나서 나갔어! 어떻게 해. <웃음> 어 어떻게 해, 화나서 나갔어 아... 분노한 손님 원하던 가구가 삭제됐거나 길이 막혀서 손님이 떠났다고? 근데 뭔 소리야 180초 이상 기다리면 손님이 분노에 떠났습니다 이런 이런 이제 슬슬 복잡해지고 있군요 이 하고 날 시작. 요리도 빨리 구색을 갖춰야 될 텐데. 2층에 주방을 빨리 만들어야겠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부터 빨리 벌자. 일일 손님이 계속 늘어나네? 240명으로 줄이고. 증축을 했으니까 적자인 건 당연하죠. 지금 저희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돈번걸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요. 와위 아래쪽 개시끄러운데 위쪽 조용해지는거 봐 좋다 자 이제 부엌을 만듭시다 벽부터 부엌을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될까 여기에다가 부엌을 만들어 볼게요 다쑤셔넣으면은 4칸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부엌 여기는 재료함 하나면 될것 같고 우리사를 고용합시다 아니 애들 능력치가 왜 이렇게 다 좋아요? 이러하자. 넌 오직 이 층만이다 상신료 찬장을 이렇게 가마솥을 어디다가 두지? 자리가 아무리 봐도 모자란데? 가마솥을 여기 카운터 옆에다가 두자고 이렇게? 너무 안 예쁜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됐다 된것 같아요 오케이 야빈 자리가 너무 많아. 이제 한 300명은 받아야지 이제 빈 자리가 안 나나 봐요. 가격이 너무 비싼가 본데? 가격 다시 내려볼까? 320명. 여기서 옮겨줘요. 여기서 오직 2층만으로 했는데. 이 자식 뭐야? 왜 지금 올라와? 이 자식? 야 잠깐만 너 뭐야? 아니 이게 자리 설정이 <웃음> 자동으로 안 되는 게좀 그렇네 자, 요리 담당 서빙 또한명 이게 뭐요? 아 어. 누구를 데려갈까요? 로렌 아마 로렌이 얘일 테니까 자, 이제 요리는 다 됐죠? 이게 빨리 풀셋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요리사 오직 1층 오직 1층 오직 2층 오케이 됐다 다했다 다음날 경비는 <웃음> 한번도 못본거 같은데 있기는 한건가? 뭐 어딘가 음지에 숨어서 하겄지 음지에 숨어서 오는거 보겄지 뭐쟤 어디가? 무슨 음식을 저따구로 받아요? 뭐지? 너 누구야 뭐야, 이거? 어, 얘왜 오직 1층만으로 돼 있어? 얘 오직 2층만. 어, 잠깐만. 야, 아니, 얘, 와, 야, 나, 잠깐만. 잘못 옮겨왔네. 아, 얘가 2층이었네. 아, 나 망했다. 아. 됐어. 이러니까는 개판이 나지. 내려가. 꺼져. 빨리 가서 할일 해. 그러네. 종업원이 일을 제대로 한 거고 내가 쓰레기였네. 어어어 <웃음> 쟤 화났어. 갔어. 아 미안해. 자, 어쨌든 2층도 이제 구색은 완전히 갇혔어요. 그리고 테이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수준이고요. 바로 다음날 가자 에으로판 친구 없지? 이거를 빨리 꾸며야 되는데 돈이 점점 후달려지는 것 같다 쓸 돈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 2층 고급 포기할까? <웃음> 얘네가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강리담회로 가야지 원래 정석인데 아 모르겠어요 컨셉을 이렇게 잡고 계속 가보고 싶어 궁금해 요리사가 왜 왔다갔다 하냐고? 얘가 왔다갔다 해요? 어? 그러네? 뭐여 아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또 뭐야 수프 두 그릇을 동시에 준비해서 여기에서도 수프를 만들고 여기에서도 수프를 만드네 아 이게 수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수프를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네 요 이렇게 이렇게. 쯔거리 못하게 아 여기 와서 난리야 아아!!! <웃음> 야 이제 내려오지마 너 아니 올라오지마 이씨, 어이가 없 저렇게 비율적으로 일하는 애가 어딨어. 이제 안 하겠지? 야, 근데 돈 되게 짝짝 걸린다. 여기에다가만 하나 더 추가하고, 이제 더 추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긴 추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우대이가 엄청 분주하네. 얘 거의 신들렸네, 신들렸어. <웃음> 아, 현기증 안 나요? 종료하기 전에, 얘네 보내고. 잠깐만. 재료가, 치즈 넉넉하게 챙겨봅시다. 얘네 갈수록 숙련도가 는다. 돈이 부족하네 제기랄. 어쩔 수 없지. 다음 날로. 우리 사또 올라갔다고? 야 다른 애들 막 50원씩 받는데 얘네는. 어? 오. 도둑을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아밤 되면은 지키는 인가봐요 경비원이 하루 종일 지키고 있는 건 아니고. 위쪽도 이제 다시 조금씩 개발을 합시다 확장 늘려야죠 왜 이렇게 맨날 돈이 없냐 나는 좌석 디락스펜시장사를 함의 기본은 투자예요 투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테이블을 하나만 두고 그만큼만 이렇게 손님을 받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더이상 돈을 안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윤이 계속될지 몰라도 그 금액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해서 더 증축을 하고 사람을 늘리면은 뭐 물론 이제 노동하는 양은 더 늘어나겠지만 결과적으로 더큰 돈을 벌수 있어요 안주를 하면 안돼요 얘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이 쌍놈들. <웃음> 날강도네. 내가 월급 그냥 확인 안 하고 그대로 퍼준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쳐봤냐? 아니, 사장님, 이거, 이거 돈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해야지. 쓰레기들이. 요리사 또 왔다 갔다 한다고? 왜 그래 또? 뭐가 문제야 얘? 왜 이래? 아, 이게 또 스프. 수프... 얘가 수프를 만들고 있으면 위쪽에 있는 애는 수프 두개 만들 때 오도 올라오나 보다 수프를 하나 더놔야 되겠는데? 어디다 둬야 되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일 수 있나 봅시다 어, 작업하네 여기는 요리가 영안 나가나 보네 2층 부엌에는 등안 놓냐고요? 아, 맞네? 여기다 두면 되겠지? 여기에다가 두는게 더 나을려나? 어디다가 놓을까? 두게더플렉스해아 밝아! 그래 여기도 양쪽에다가 뒀는데 부엌은 밝게 지내야지 퀘스트 18 식탁 소유 오랜만에 이벤트 한판 할까요? 어? 와인 시음 손님 120 보상 1200원 와인을 10원에 판매 해볼까 한번? 손님, 120명 와인만 와.. 순식간에.. 와.. 야막 자리 싸움 났는데? 막이하면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와인을 겨우 10원에 판다고? 이러면서? 이쪽에도 가득 차고 와 와인 나가는 속도 봐요 아 이게 이벤트 때는 음료 가격이 고정이에요 야 와인 마시는 거봐 잔수 보세요 잔수 테이블에 미쳤어 이 자식들 이날만 벼르고 있었군 미안하다 이벤트 좀 진작에 할걸 딸기 케이크 딸기 이제 딸기 구해야 될 때가 왔어 보내고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 이 자식들 계속 마시고 있네 이자 놓으니까 바로 들어오네 명 이렇게 하고 여기 다둘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이벤트 때 들어오는 사람은 마감때까지안 나가나봐요? 그건 아니에요 막판에 나가요 거의 막판에 나가고 손님이 그때 조금 더 추가로 들어옵니다 좋아, 1200원 워터이 불행에 내리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왜그래, 우리 워터이 월급 많이 올려줄게, 미안하다 그동안 책만 열심히 읽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수발라시아 1500원 어머 이제 음식 좀 나가나보네 야 서빙 한명더 늘리자 음식 이거 커버 안될것 같거든요? 어디보자 얘로 가자 매일 기분이 20% 어차피 음식 할래니까 리브 너냐? 오직 이 책만 자, 이제 각 방에다가 장식물을 추가해 줄 거예요. 그림. 유명한 명화들. 린진 모르겠지만, 일단. 오, 여기 코트걸이도 있네. 코트걸이는 기본이지. 뭐야, 여 <웃음> 주방에다가 둘 번? 장사의 복도 같은 곳에는 뭐안 꾸미냐고요? 글쎄, 복도. 일단 조명을 좀 깔자. 햇불로 이렇게 탁 꾸미는 건 어때? 오! 졸라 멋있어! 1일 손님 462명 달성. 야, 손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조금만 줄이자. 400명? 이거 커버가 돼? 얘왜 힘들어해 왜 37원밖에 안 받고 있어 바텐더가? 바텐더가 원래 일 제일 많이 하거든 다른 애들 막 70원받잖아 이 미친놈이네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웃음> 아또안정기에 들어왔군요 돈이 아주 짝짝 벌립니다 미쳤어요 총수익을 보면 안 돼요 절대 총수익을 지금 제가 지출을 그만큼 썼기 때문에 확률 4% 로얄 손님이 아직 안왔네 뭐 나중에 귀족 오고 그러나? 딸기가 100개면은 노동절 이벤트를 열수 있군요 와 명성 15,000 이만 되면은 왕가사람들이 와 일단 딸기 딸기를 빨리 모아야겠어 모험은 성공적! 딸기 50개 아 여기 50개 100개 넘는다 이벤트 물, 맥주, 에일 모두다 구원시 다음날이 기대되는군요 근데 손님 몇명 와요? 200명 200명 괜찮을까? 괜찮겠지? 여기를 고급으로 만든거는 참 좋은데 하 자리를 많이 포기해야돼서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야, 나돈 왜이렇게 많아? 이제 3층 중축을 해봅시다 어? 카펫도 있네 야, 카펫 좋다 네모난거 이렇게 어? 긴 카펫이 있었네? 아! 아! 동물 가죽 이상한데? 이렇게 돼야지 긴 카펫을 복도에다 두자고? 싫어 싫어 가죽 건조시키는 중이냐고? 아 왜.. 아좀 가죽 별론가? 가죽 팔어? 좀안 이쁘긴 하다 가죽이 아 음악단상을 여기다가 위에다가 두자고요? 어, 좀 그런데.. 여기 원래 조용하게 먹는 곳이라고 클래식을 틀어달라고 부탁하자고? <웃음> 고민 좀 해볼게요. 일단 위쪽으로 내가 지금 올리고 싶은데. 와, 이제, 이제 숙박업소로 가자. 아, 선영계단. 이게 돼? 보통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웃음> 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떠볼까? No. 어? 지랄? <웃음> 이치에 올라올 수는 있어. 이렇게 두면은 이게 맞는데, 아, 너무 튀어나와서 안 예뻐. 어, 여기로 어때요? 아니면은 이거 여기로 옮길까? 그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지, 비서가 좀... 어, 여기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문제는 없다. 오케이, 위로 올리고. t h o